안녕하세요 공돌아제입니다 음, 제가 유튜브 시작한지 얼마 안됐는데 제 영상 조회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처참하기는 해요 근데 어, 가구 중에 그 소파 영상을 하나 올린게 있는데 그게 조금 조회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월, 올해 4월에 이사를 했는데 이사하면서 소파하고 식탁 그 다음에 그 레고 장식장 정도를 구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식탁을 어떻게 제가 골랐는지에 대해서도 유튜브 구독자를 조금 늘리기 위해서 식탁을 제가 어떻게 골랐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통 식탁을 고를 때 골랐던 요소는 디자인하고 실용성, 가격, 뭐 사용인원입니다 저희 인원이 4명이어서 저는 4명 기준으로 골랐고요 그 다음에 뭐 가격은 제가 원목을 구매를 했는데 뭐 원목은 원목에 등급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뭐 대충 1등급에서 한 5등급까지 정해져 있는데 음그 중에서 뭐한 중간 정도 되는 걸로 골랐고요 뭐 제일 문제 됐던 거는 요 제가 앞에 제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디자인하고 실용성 너무 디자인적으로 치중하게 되면 실제 사용하기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요 또 너무 실용성에만 취징을 하면 그 집에 가구라든지 뭐 다른 그 가전 기기라든지 이런 게 매칭이 안 되고 뭐 그런 게좀 있어서 그두 부분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디자인하고 실용성에 대해서 우선 좀 주로 말씀을 드리고요. 가격은 보통 재질을 어떤 걸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좀 정해져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실용성과 디자인을 기준으로 어떤 제품을 하나 고르게 되면 그 제품의 뭐 원목을 뭐 고무나무서부터 뭐쭉 시작해서 저 로즈우드가 제일 좋은 등급인데 뭐 로즈우드까지 이제 뭐이 중에서 가격대가 맞는 걸로 그냥 선택을 하면 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식탁을 보면 지금 이게 가장 그냥 기본적인 거 솔직히 가장 기본적인 게 가장 편하거든요 이런 벤치타입 의자가 요즘에 좀 뜨고 있는데 뭐요 벤치타입 의자를 뭐기존의 이런 일반 1인 의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둥이 4개 있고 기둥이 4개 있고 이렇게 이제 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게 가장 무난하고요 솔직히 사용하기도 제일 편해요. 근데 이거의 단점은 이제 뭐 디자인적으로 너무 노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이런, 여기서 이런 형태, 이런 형태로 이제 뭐 디자인이 좀 있는 요소, 뭐 아니면 이런 좀막 약간 모던한 느낌? 시작을 해서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이제 뭐 식탁을 이제 고르게 되는데 주의를 하셔야 할게 너무 디자인적으로만 치중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뭐요 가운데 요런 틈새들도 있고 요 중심에 어떤 그 식탁을 지지하기 위한 그 서포터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가운데 요런 데 틈이 있으면 뭐 음식을 담다가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어 어떤 식탁을 보면 이 식탁 위에 패턴들이 좀 있는 게 있어요. 어떤 뭐뭐 뭐 이렇게 마오가니 문이라든지 그 요즘에 헤링본 타입이라든지 이런 패턴이 있는데 그런 사이로 음식물이 끼어서 잘 제거도 안되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식탁은 평면인 형태가 가장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형태나 뭐 이런 형태 이런 형태로 이제 조금씩 좋아지는 형태예요 보시게 되면 위에는 가장 그냥 실용성을 유지를 하고 밑에에 뭐 어떤 다리 식탁이 이제 지지부라든지 이런 패턴을 좀 이렇게 하는 형태가 좀 있는데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될게 보통 우리가 앉아서 먹기는 하는데 이렇게 앉아서 먹기는 하는데 이 다리도 뭐밥 먹으면서 다리를 꼬을 수도 있고 조금 뭐 걸릴 수도 있고 해서 이아래 공간의 이동이 조금 편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패턴이 많게 되면 음 다리 공간의 이동성은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시, 식구가 4명이면 상관이 없는데 뭐 손님들이 와서 이쪽 자리나 이쪽 자리에 앉게 되면 여기에 앉는 사람은 이런 다리에 이런 구조물들 때문에 굉장히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요런 것도 이제 기본적인 형태인데 여기가 이제 막혀져 있기 때문에 뭐 식구들이 있을 때는 상관은 없겠지만 손님들이 방문을 했을 때는 문제된 소지가 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이거 디자인적으로 보면 좋죠. 아래가 좀 독특하고 이런 일반적인 형태도 아니고 독특해서 좋기는 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리의 움직임들을 좀 방해할 수도 있고요. 요 밑에 부분이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고 폭이 좁기 때문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칠 소지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신다면 이런 제품들도 음 디자인과 실용성의 측면에서는 좀 비교할 필요가 있고요 저는 그리고 이렇게 어 원목에 뭐철제라든지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저 제가 자녀가 두 명이 있는데 둘째가 이제 네 살이 됐어요 그래서 애가 뛰어놀다가 요런데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요런철제가돼 있는 제품은 선호하지는 않는데 이런 제품들이 장점이 철제가 가격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습니다 철이 그렇게 어 비싼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뭐 가격적으로 조금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이런 디자인 선택해보는 것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단부가 너무 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고 이동하기에 좀 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불편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디자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던한 타입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건참 마음에 드는데 하단에 이동이 좀 불편하고 상단에 이런 틈이 있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선호하지 않는 디자인. 그리고 다음으로 의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의자도 보시면 요런 형태, 뭐 요런 형태, 요런 형태가 가장 기본적이에요. 솔직히 의자는 주방의 디자인에 그렇게 큰 영향을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 나중에 이제 중고를 파실 때는 아시겠지만, 식탁 자체의 가격보다도 이 의자가 몇 개가 있는지에 따라서 그 가격이 좀상당하더라고요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의자 팔때어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 쓰고 나머지 의자 세개 하고 식탁을 팔았는데 하나가 부족해서 잘안팔리더라고요 식탁을 구매해서 팔을 일은 거리 없겠지만 뭐 그런 쪽에서도 생각해보시면 가격적인 요소에서는 의자가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을 봤을 때는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등받이가 있고 어 밑에는 쿠션 타입의 받침대가 있고 손잡이가 그러니까 손을 거칠 수 있는 팔걸이가 있는 형태를 개인적으로는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요게 요런 형태나 요런 형태가 그렇게 뭐 가격도 비싸지도 않고 시중에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은 뭐 이렇게 이제 등받이가 있는데 이 등받이가 나무 패턴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형태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조금 약간 모던한 타입으로 등받이랑 손잡이, 뭐 손잡이? 걸쇠?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팔레침이 요런 형태로 되어있고요 여기다 받치는 건 조금 그럴 수는 있는데 디자인적으로는 좀 좋은 것 같고요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있는 형태 요거는 약간 이게 다뭐 스웨이드 재질이거나 하면은 뭐 굉장히 가격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고급스러워 보이는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소재들은 뭐 음식물이 떨어졌을 때 이염이 되거나 조금 뭐 그럴 소지가 있어서 의자 받침대에는 쿠션이 있고 등받이 부분에는 쿠션이 없는 형태를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음식물들이 이제 묻었을 때뭐 엉덩이 부분에는 내가 몸으로 막으니까 뭐 음식물이 떨어져도 내 옷에 떨어지거나 내 몸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뭐 이런 등받이 부분에 떨어져서 이염이 되면 또 조금 약간 처치곤란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그 쇼파 구매할 때도 그랬고 그 식탁 구매할 때도 그랬고 가장 중요한 게 봤던 게 이런 공간 매칭에 대한 부분이에요 보통 식탁을 사실 때 식탁 디자인만 보시잖아요 식탁이 놓여 있는 주변의 공간에 대해서도 꼭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어, 요즘에 보면 그 벤치 타입 의자가 많이, 이제, 그, 인터넷 사이트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와 있고요 가격이 또 조금 저렴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의자 하나 자체가 제조하는데 좀뭐 여러가지 공정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일자 타입으로 있는 게 가격적으로는 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그냥, 어 가격이 싸다고 해서 구매하시기 보다는 내가 있는 집에 공간이 이러고, 아, 이런 공간에는 요런 벤치 타입이 잘 맞아. 아니야. 나는 이런 일반적인 식탁에 의자가 4개 있는 타입이 어울려 그거를 좀이 구매하시는 입장에서 곰곰이 좀 따져보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요거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런 벤치 타입 의자는 주변 공간이 이렇게 그 경치 공간이 이렇게 좀 넓고 볼수 있는 공간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 배치보다는 요 벤치가 창가 쪽에 있고 요 의자들이 이제 요 벤치 의자 쪽으로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내가 여기 앉아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요 밖에 풍경을 볼 수도 있거든요 벤치 타입 의자에 앉아 있으면 그렇죠? 그리고 공간의 활용도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요 벤치를 소파 쇼파 테이블처럼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벤치 타입은 공간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것도 벤치 타입인데 요 아일랜드 식탁에 내가 이렇게 앉아서 뭐 와이프랑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밥을 먹을 때도 쓸수 있고 근데 만약에 이게 의자라고 보면 의자는 이렇게 있고요 또할 때는 돌려야 되고 여기 뒤에도 걸리고 그래서 이런 공간 활용 측면에서는 이런 벤치 타입 의자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벤치인데 여기에 등받이가 있는 벤치는 조금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메리트가 없어 보이고요 만약에 내가 벤치타입을 사신다면 집의 공간이나 공간의 활용도를 좀더 고려하면서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부, 주방의 공간이 충분히 된다면 이렇게 지금 보이시다시피 널찍널찍하게 구성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뭐 이런 것들은 6인이고 6인이고 4인인데 저도 조금 주방의 공간이 좀 있어서 처음에는 그냥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이런 걸 해볼까 했었는데 저는 이런 그 그냥 그 일반적인 의자에 식탁이 포함되어 있는 구조로 선택을 했습니다 저희 집 구조 여기 정확하게 다 표현은 안되는데 여기에 아일랜드 식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다가 어떻게 식탁을 놓고 여기에 벤치 타입을 놓고 여기 의자를 놓을까 했었는데 여기 공간이 좁고 여기가 그냥 너무 허벌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요즘 트렌드를 따라가기보다는 그냥 저는 저제 공간을 좀 활용해 보자 해서 요쪽에다가 이제 식탁을 놨고 이 공간에 맞는 이제 식탁을 좀 디자인적으로 찾아보고 실용성과 가격을 좀 매칭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 저희 집에 있는 구조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구도 그렇고. 음, 쇼파도 그렇고, 뭐, 식탁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게 재질이에요. 재질은 곧 돈입니다. 내가 어떤 재질을 쓰느냐에 따라서, 뭐, 가격이 아주 저렴할 수도 있고요. 진짜, 음, 초 울트라 명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식탁은 일반적으로는 원목하고, 뭐, 대리석,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지금 뜨고 있는 세라믹 구조가 있고요 원목은 그냥 디자인으로 거의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이제 원목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뭐한 2등급에서 한 3등급 돈이 되신다면야 뭐, 5등, 뭐 로즈우드나 뭐 흑단나무 요런 걸 사용하셔도 괜찮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고무나무만 아니면 될것 같아요 고무나무는 제가 그... 매장 같은 거 방문해서 물어보면, 물어보고, 제가 뭐, 같은 디자인의 고무나무하고, 그 다음에 뭐, 애쉬나 뭐, 보통 뭐, 후두나무 정도를 봤을 때, 가격 차이가 거의 뭐, 두배 이상 저렴했거든요. 근데 너무 저렴하면 조금, 예, 네,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뭐, 만약에 제가, 아, 식탁 사는 데 나는, 딴거다 상관없고, 가격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무조건 고무나무 선택하시면 됩니다. 고무나무가, 상당히 저렴하고 그리고 이게 가장 많기 때문에 디자인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인터넷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좀뭐한 50만원에서 한, 50만 한 60만원대는 대부분 고무나무고요 거기에 디자인의 다양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리고 대리석 같은 경우는 대리석도 좀 비싸고 단점이 요즘에 이제 이런 제 화산석 뭐 계열이 있는데 이게 다이 대리석이나 화산석이 대부분 중국에서 들어옵니다 중국 좀 그렇죠 뭐 중국 제품이 좋은 것도 있어요 근데 중국의 제품이 이런 화산석을 캐는 뭐 채광하는 광산 같은 데에서 뭐 라돈이나 뭐 이런 문제가 됐었던 시절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구매를 할때 대리석은 아예 제를 시켰고요 세라믹 같은 경우는 이게 일종의 도기인데 내열 성능이 엄청 좋아요 내열 성능이 좋기 때문에 그냥 그 뜨거운 음식 뭐 냄비나 이런 것을 그냥 이 식탁 위에 그냥 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뭐 스크래치에 약하다고는 하는데 원목보다는 스크래치에는 강하고요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조금 차가운 특성이 있대요 그래서 차가운 특성이 있어서 요 특성 때문에 아이들이 쓰기에는 조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뭐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요 세라믹이 제가 보기에도 가장 좋은 것 같고요. 뭐 비용이 되시고 어린 아이들이 없다면 요 세라믹을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기본적인 원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목의 등급은 다섯 가지 정도 있고요. 뭐 고무나무는 가장 저렴한 나무고요. 대부분의 그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되는 가구들 가구들은 대부분 고무나무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렴하고 근데 뭐 그렇게 약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패턴이나 그런 차이 그 다음에 뭐 너무 수급하기 쉽다라는 거 그래서 가, 가격이 저렴한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3등급 이상 정도 되면 뭐 괜찮을 거는 같아요 뭐 저는 애쉬를 선택을 했고요 이 이상은 뭐 솔직히 로즈우드나 흑단나무 같은 경우는 너무 고가고 뭐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요... 두 사이에서 많이 선택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패턴, 뭐 색깔 뭐 그런 측면에서 그냥 개인적으로 선호하시는 타입을 구매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구입을 했던 식탁하고 의자에 대한 소개 영상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돌아제입니다 오늘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식탁의 에 대한 뭐 구입 요령 이라든지 디자인 보는 법그 다음에 어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어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음 저희 집에 제가 올해 4월에 이사하면서 식탁을 새로 구매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어떤 식탁을 구매했는지 실제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제가 중점적으로 봤던 점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좌우 그 식탁과 그벽 각각의 거리가 음 최소한 90cm 이상 정도 되는 사이즈를 좀 정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요 간격 거리가 어 제가 아까 재본 바로는 여기서부터여기까지의 거리가 한 90cm 정도 되고요 뒷부분은 조금 더 커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의 거리가 한 1m 20 정도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1m 이상 정도 되고, 요 지금 요 쓰레기통에서 식탁까지의 거리가 한 90에서 1m 정도 됩니다. 어 저는 제가 좀 지방에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좀 집이 조금 크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구입을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지금, 원래는 이 식탁이 좌우 길이 사이즈가 1800mm 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1800mm 면은, 요런 의자가 3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빡빡하게. 보시면, 뭐,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되고, 가운데 공간이 하나 더 나와서 3개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 집 식구는 4명이구요. 그래서, 1800은 좀 너무 긴것 같고, 지금 요 부분 요요요 요, 요, 요 좌우 요 좌우 부분을 제가 한 10mm 정도 그 커스텀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10mm 정도 잘랐고요. 그래서 전체 길이는 한 1700mm 정도 되는 사이즈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앞에 리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좌우 공간을 조금 여유 있게 잡았어요. 지금 보시면 요요 요 기둥에서 식탁까지의 공간 그다음에 의자와 의자 사이 마찬가지로 여기도 사이의 공간이 있어서 어 의자를 어느 위치에 두거나 좀 손쉽게 할수 있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앉았을 때 지금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요 위치 요 기둥이 이제 프레임 전체의 하 이 다리에 있는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런 프레임들이 사방에 이제 이렇게 둘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지금 의자에 이제 사람이 앉았을 때 다리랑 이제 닿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면 네, 이쪽에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좌우 공간은 상당히 여유가 있고요. 위에도 지금 요, 지금 요 부분이 기둥인데 기둥과 주먹 하나 정도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한 두모, 주먹이 한두개에서세개 정도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다리를 꼬고 앉았을 때도 상당히 편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요 부분 때문에 저희 집 식탁은 요 부분 프레임이 다르가 있어서 이렇게 꼬고 다리를 꼬고 앉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뭐 그래서 아니면은 뭐 의자를 의자를 조금 낮은 거를 사거나 아니면 의자를 높이거나 아니면 이 프레임이 없는 거를 샀으면 좋겠는데 음... 저희 집에 세살배기 애가 있는데, 그 세살배기 애가 이제 요런 유아용 의자를 쓰거든요? 요유아용 의자에 이 식탁의 높이가 너무 높게 되면 거의 목까지 올라오게 되고요. 뭐좀 그렇게 너무 어린아이가 있어서 좀잘안 맞는 점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좀 타협을 볼 수가 없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 프레임이 없는 거를 찾았었는데, 와이프랑 저랑 똑같이 만족할 만한 디자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은 좀 타협을 했고요 실제로 밑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밑에 를 보시면 음 지금 요 부분 요 부분 저 뒤에 부분이 이제 이렇게 디뭐마름목꼴이겠죠 전체 마름목꼴로 프레임이 들어가 있고 이 프레임이 가운데로 나, 나가 있는 제품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 때좀 편하게 앉고 뭐 다리를 꼬고 앉으시는 빈도가 좀 높으신 분들은 뭐 요러, 요런 프레임이 없고 가운데 에 프레임이 나가는 거를 구입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 저희 이제 부모님들이 한 한달이나 두달에 한번 정도 놀러 오시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요 부분하고 저쪽에 저 부분에 이제 부모님들이 앉으세요 그럼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앉게 되면 의자가 이렇게 배치를 하거든요 이렇게 배치를 하면 지금 보시면 밑에서 걸리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나는 더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고요 이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매를 하실 때 4인용 칙, 식탁에 저쪽 자리와 이쪽 자리를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밑에 있는 프레임이, 이 가로 프레임이 없는 제품을 꼭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저희는 뭐 사인이고 저희 부모님이 놀러 오셔도 저랑 와이프가 이 자리에 보통 앉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는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니까 그 부분은 와이프가 이렇게 가로에 라인이 있는 디자인은 이 가로 라인 디자인을 좀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음, 타입을 봤던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원목 재질은, 어, 이게 종류가 워낙 많아요. 뭐, 그, 제일 저렴한 거는 고무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애쉬, 뭐, 그 다음에, 그 위로는 뭐, 호두, 호두나무? 호동, 호두나무가 아마 가장 비쌌던 것 같아요. 뭐, 그 위로 재질이 쭉 있겠죠. 근데, 저는 그냥 MDF나 뭐 이런 재질은 뺐고요뭐 MDF도 2 0로 등급 제품이 좀 있어서 음, 나쁘지는 않은데 그냥 어 집을 사면서 이사하는 거여서 좀 좋은 재질로 샀습니다 그리고 나무도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게 가격적인 측면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면 무늬 패턴이 조금 있어요 근데 이거를 큰 원판으로 하는 것도 있구요 그거는 좀 이 판만 한 100에서 한200 사이 정도 하더라고요꽤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좀 좀 타협을 봤습니다 지금 여기 잘 보시 어잘 보이는 부분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요 부분이 티그라고 해서 여기 그요 부분 요 나무 부분 요 나무 부분을 이어서 붙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한판 원목으로 하면 이쁘겠죠.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조금 어 힘들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가격적인 거를 좀 타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무늬가 좀 있어요. 요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무늬가 좀 있는데 뭐이 정도까지는 저는 그냥 뭐 받아들일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위에 이제 나무 말고 이 위에 판이 세라믹으로 된 제품들도 있는데 뭐 기능적으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애기가 있고 그 세라믹 제품 단점이 좀 차갑다라는게 있어서 아이들 때문에 뭐 그냥 원목으로 좀 구매를 했습니다 솔직히 위에서 저희 와이프가 여기서 뭐 어, 뜨개질도 하고 뭐 친구들 데리고 와서 와이프 친구들이랑 뭐 차도 마시고 뭐 얘기도 하고 쇼파가 있기는 한데 솔직히 쇼파에서 생활하는 것보다도 식탁에서 더 많은 생활을 해요 그래서 공간이 좀 여유 있고 뭐 편안하고 조금 네. 그래서 공간적인 거를 좀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의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의자를 보시게 되면 그냥 기본 형태고요. 요 지금 요 방석 부분은 지금 내자로 쿠션이 들어가 있어요. 바닥 부분이 좀 딱딱하면 이게 앉아있을 때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어서 저는 바닥 부분은 무조건 이렇게 음뭐 쿠션이 있는 재질로 좀 사용을 했고요. 등받이는 뭐 쿠션이 있으나 없으나 그렇게 큰 상관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등받이 부분의 디자인은 그냥 와이프가 선호하는 디자인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손잡이가 이제 원래 있는 애들도 있는데 그 손잡이는 네, 비용적인 측면에서 포기를 했고요그 손잡이가 또 있으면 그 손잡이 높이에 따라서 다리의 움직임이 좀 제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좀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의자는 기본적인 스타일이고 뭐이 의자를 벤치형으로도 많이 쓰시기는 하는데 이제 벤치형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아일랜드 식탁하고 좀 연동을 해서 쓰시는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앞에서 좀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 뒷부분에 아일랜드 식탁을 놓으면 어떨까 싶었는데 솔직히 이 벽이 저 있는 창틀 말고 좀 크게 있고 외부 전경이 좀 보기 좋았으면 저도 이 부분을 아마 벤치형 의자를 좀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어서 그 부분은 제외했습니다 어, 이사하면서 이런 저는 이런 식탁을 구매를 했고 실제 사용하면서 고려했던 점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를 하면서 몇 가지 가구들을 좀 샀어요 가구 사면서 여러가지 사항들 좀 검토를 했고 거기서 아, 이런 부분은 좀 유익했다라는 정보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